자동안내방송사고예방 멘트 사용처 알아보기 학교 앞 횡단보도는 항상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은 음성안내보조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들 살치하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은 편인데 횡단보도를 한번 가보면 자동 음성 안내 방송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도로와 가까운 바닥쪽에 노란 블록이 깔려있는데 거기를 밟으면 위험하오니 한걸음 물러서주세요. 같은 음성 안내가 나와요.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음성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참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노란 블록을 밟고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자동으로 그 음성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음성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병원이나 우체국, 은행 관공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동 안내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010-9470-159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